세이브더체드런 세이브더체드런 세이브더체드런 세이브더체드런 세이브더체드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여기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. 네, 공항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저는... <웃음> 잘 다녀올게요.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는겠습니다코로나의 어, 영향이 문에지 아무래도 네, 기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다 네, 어디서 봐서 공항에 어, 본래 곧 인터넷 하나 열어보기 못하겠습니까?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저희 세븐체드 인터내셔널 저를 픽업하러 오신 분들 만나서 GOP 오피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세븐체드에서 중도시량민 지역 중 하나인 디지노라는 곳에서 학교 건축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. 지금 이제 건축 자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라람 이렇게 마시 굉장히 들어야 하는 님께을니다 <목소리도> 마지막 날 시험을 마치고, 어, CFS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그 마지막 하는 호감도 남고, 이렇게 놀러, CFS에 놀러 왔습니다. 음